야, 과자 골랐어? 쟤 어떤 거살 거야? 응? 어떤 거? 초코송이? 이거 살까? 이건 두 개네. 이건 두 개가 천 원이다. 이걸로 할까? 싫어. <웃음> 왜? 어? <웃음> 아니, 이건 두개천 원이고. 이거는 하나에 800원인데. 똑같은거야 지우야 저걸로 하자 그 두개 있는걸로 싫어 응? 지우야 아니 이게 두개야 이거는 봐봐 지우야 봐봐 그림이 똑같잖아 봐봐 이건 두개야 이거는 똑같아 응? 아니 두개 천원짜리가 낫지 그래도 싫어 싫어 <웃음> 아빠의 마음을 모르네 지우가 이더 이쁘다 그림이 얼굴이 더 이쁘게 생겼네 이게 두개짜리가 봐봐, 코가 더 얘가 이뻐. 이걸로 할까 이제? 코가 더 이뻐봐, 초코 코가 더 맛있게 생겼어. 이걸로 하자. 오케이. 오케이, 이걸로 하자. 이걸로. 오케이. 그렇지. 그래, 가자. 저는두 개니까 오빠 주자. Ho ho ho ho ho! Merry Christmas everyone!